다른 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좀더 스트레칭하면서 수초간 유지해주시면 됩니다. 이 여섯 가지 동작을 천천히 부드럽게 하루에 두세 번, 3에서 5세트 정도 진행하시면 됩니다.